나는 주식시장을 떠난다. 지난 3년간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학교 교육에서나 사회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 세상에서는 미래를 위해 노력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교육만을 받아왔다. 그런데 미래에 다가오는 세상 일은 그 누구도 알수 없다. 그러니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런 낙관론적인 교육이 우리가 주식을 대하는 자세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불러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노력만 한다고 주식이 될까 하는 것이다. 시장을 흔드는 거대 세력은 시장을 서서히 끌어올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락시킴으로써 뒤따라온 개미 투자자를 정신도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개미 투자자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패닉 상태에 빠진 개미 투자자는 그저 멍하니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하고 나면 남는 것은 전재산의 탕진인 것이고 다와 내 가족의 비참한 생활뿐이다. 이런 어이없는 판때기에 참여할 필요 있는가? 이후 일본에서 조사한 통계를 본 바에 의하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유별나게 단명하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정도는 빨리 요절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항상 증권값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까 흡사 전쟁터 같은 긴장에서 살아야 하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짜증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이 수시로 조사와 작업을 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노동시간이 길고 식사 시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면과 질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및 영양 부족이란 사실은 오늘날에는 어느 곳이나 의학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실제 그래서 너무 일에 쫓기고 산 사람은 나중에 출세해도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뇌졸증이나 심장질환으로 픽틀어져 가거나 혹은 그때 암에 걸려있단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차지한 돈과 건세가 물거품이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매일 아침 장이 시작되면 시세표 화면의 화살표는 빨간불을 밝혔고 어떤 주식을 사도 오르는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펼쳐졌을 때 나는 처음 주식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증권사 영업직으로 있었던 업계 관계자가 한 이야기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 고맙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한다 예치한 돈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돈을 지워주고 가려고 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모든 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주가를 움직이는 확실한 요인은 무엇이고 어느 종목이 소위 대박을 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밥벌이를 위해 일을 하고 틈틈이 자기 개발도 해야 하는데 주식까지 공부한다는 건 내게 불가능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종목의 현 주가가 싸다 판단되면 전방 산업이 유망한지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라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이런 걸떼뜨을수 있겠는가. 시기가 좋아서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운이 좋아서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전혀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수준을 넘어선 금액을 벌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것보다 내가 진정 원하는 돈 이면에 숨겨진 무형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주식 시장을 살피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넣는 동안 잃어버리는 건몇 가지가 되는가를 따져보게 되었다. 금전적 손실을 봐야만 손실일까? 일상에 몰입하지 못하고 땀 흘려본 돈이 하찮게 보이고 이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고 만다면 삶 자체가 변질된다면 그게 더큰 손실이라고 느꼈다. 나도 영원히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기회가 오면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기회가 아니기에 과감하게 포기라는 것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을 떠난다. 주식은 영혼을 갉아먹는 도박이다. 특히 지금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손실구간이 늘어날수록 절대 빚은 만들어내지 말자.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는 자가 결국 투자라는 것을 한다고 보인다.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말자.